어서와. 요즘 낮엔 많이 더운데 저녁이랑 밤엔 아직도 조금 춥지? 요즘 코로나도 유행이고 일교차 드시면서 몸관리 잘해야 돼.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럼 마스크 벗고 얼른 씻고 와. 같이 저녁 먹자. 벌써 다 씻었다고? 잠깐만 손도 보여줘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이렇게 대충 씻고 오면 어떡해 이러면 진짜 코로나 걸릴걸? 그럼 진짜 많이 아플테고 자, 그럼 다시 씻... 아, 아니다. 또 대충 씻을 것 같으니까 나랑 같이 씻자. 응. 음. <웃음> 내가 손 씻는 것도 가르쳐줄게. 또 대충 씻으면 안 되니까. 알았지? 자, 내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음, 이렇게 물 잔뜩 적시고 아 웃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비누로 거품을 내고 음, 거품이 제일 중요해 손바닥끼리 마주쳐서 이렇게 그치 엄지는 서로 살짝 겹칠 정도로 <웃음> 천천히 쓱싹쓱싹 다시 한번 쓱싹쓱싹 아 더해 더 빨리 쓱싹쓱싹 좀 길다 싶을 때까지 다음은 손등이랑 손바닥 이렇게 마주대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웃음> 아또또 더하라니까 빙글빙글 응 <웃음> 음. <웃음> 그치 잘하고 있어 세균은 씻기 어려운 구석구석에도 있고 오래 깨끗하게 씻어야 없어지니까 천천히 오래 씻어야 돼. 그럼 그 다음엔 어흥 하는 느낌으로 손 오므리고 아좀 웃지 말아봐. 손바닥끼린 마주보기 한 다음에 깍지를 이렇게 닦 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손바닥끼리 이렇게 마구마구 문질러주면돼 간단하지? 응? 살짝 간지러워? 아 괜찮아 거품은 더 잔뜩 나오게해서 그렇게 계속 문질러줘 이번엔 깍지 낀 손가락 풀고 손가락끼리 꽉 잡아서 응 중간에 풀리면 안 되니까 꽉 잡아줘야 돼? 손가락끼리 다 잡았어? 거품은? 여전히 있지? <웃음> 그럼 이번에 손가락끼리 마구마구 문질러줘. 아, 그치. 그렇게 문질러주다가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지 않아? 장난하는 느낌도 들고 그치? 재밌지? 어, 벌써 손가락끼리 다 문질렀어? <웃음> 그러면 이번엔 왼쪽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꽉 잡아줘 잡았어? 그러면 그 다음엔 엄지손가락을 잡은 손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문질러줘 그치 잘하고 있어 그렇게 더더 더.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더 천천히 아 너무 착해 귀여워 그럼 이번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왼손으로 잡고 아까처럼 다시 해볼까? 역시 아까 해봐서 그런가 이번엔 아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부드럽게 잘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손가락을 오른쪽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그듯이 천천히 문질러줘. 손톱 밑에도 세균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없애야 돼. 그치? 그렇게 천천히. 이번엔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놔서 아까처럼 <웃음> 잘하고 있어 이제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깨끗하게 천천히 천천히 <웃음> 이젠 양손을 흐르는 물에 넣고 거품이나 비누기가 남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줘 왜? 부끄러워? 창피해? 다음에 또 대충 씻으면 다시 할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저녁 먹으러 갈까? 일어나 일어나 얼른 저녁 먹자마자 이렇게 누우면 안돼 자자 일어나서 양치질 해야지 양치질 뭐가 하기 싫어 야또 전처럼 치과 가고 싶어? 그건 싫지? 그러니까 얼른 닦아야지 <웃음> 얼른 얼른 응? 이번엔 양치질하는 거 가르쳐 달라고? <웃음> 진짜 애도 아니고 알았어 이번에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먼저 칫솔을 이렇게 손에 쥐고 치약을 쪘 다음에 아 너무 많이 짜지는 말고 다 쪘어? 그러면 입을 아 하고 벌려줘 먼저 오른쪽 아랫니부터 천천히 칫솔은 살짝 기울여줘. 그리고, 손목을 천천히 돌리면서, 잇몸에서 치아방향으로 닦아줘. 구석구석. 칫솔이 안 닿는 곳이 없게. 자, 천천히. 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 치카 치카. 어허. 대충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닦아줘야 돼. 자, 다시.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어금니는 좌우로 깨끗하게. 다시. 이번엔, 왼쪽 아랫니로 가서, 아까처럼 천천히. 다시,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그리고 다시 어금니는 좌우로 깨끗하게. 아랫니는 깨끗하게 닦았어? 대충 양치질하면 또 치과에 가서 드릴로 윙 하고 응? 왜 입이 다시 다치고 <웃음> 치과는 싫어? 그럼 다시 입을 더 크게 아 하고 벌려서 이번엔 윗니를 닦을 거야 잘안 보이는 곳이니까 더 깨끗하게 닦아야 돼. 닦는 건아랫이랑 같은 방법으로. 자, 오른쪽부터 갈까?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안쪽에 안쪽. 맨 안쪽부터 천천히 조금씩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오른쪽 어금니도 좌우로 깨끗하게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오른쪽 다 닦았으면, 이번엔 왼쪽으로. 아까와 다시,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치카치카치카. 왼쪽 어금니도 좌우로 깨끗하게. 이번엔 아래쪽이랑 위쪽의 앞니를 닦을 거야. 근데 그 전에 칫솔은 자꾸 바꿔주고 있어? 귀찮다고 안 바꾸고 쓰는 건 아니지? <웃음> 칫솔무가 벌어지고 나면 바꿔줘야 돼? 오래되고 낡은 칫솔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하게 안 닦이니까 꼭 바꿔줘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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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를 쓸어내듯이 해서, 천천히 깨끗하게.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이제, 입 헹궈야지. 여기, 컵에 담긴 물로, 오른쪽, 왼쪽, 보글보글. 그리고 뱉고. 다시 한번 오른쪽 왼쪽 보글보글 뱉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오른쪽 왼쪽 어물어물 마무리 최대한 많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지만 더 많이 헹궈줘야 돼 그리고 여기 가글렉으로한번더 오른쪽, 왼쪽 그리고 목도 포글 포글 그리고 뱉어져 음, <웃음> 아주 잘했어 여기 내가 입에 묻은 거 닦아줄게 많이 묻었네 아직도 조금 부끄러워? 괜찮아. <웃음> 손이 많이 가긴 해도, 귀여우니까. 그럼, 이제 이도 닦았으니까, 그 다음엔 뭐 할까?